저도 진짜 한솔직 하거든요? 저는 별명이 입 짧은 송민이에요맛없어 저... 아! 진짜 맛없어요. 안 먹어요. 아.. 욕쟁이할 <웃음> 거예요. 음! 음! 음! <웃음> 음! 너무 맛있어. 소민님 미간에 찌푸리는 맛이라, 그쵸? 어느, 정도, 어느 정도면은. 스테해서 어우러지는 그 자연스러운 구 매를 하면요. 너무 제가 이번에 밥이랑 제가 먹고기. <웃음> 저 오늘 이분 처음 뵀는데 이분 참 욕심쟁이야. 욕심쟁이 할 거예요. 역시. 아파. 계속 말씀드릴게 고기가 녹는다, 녹는다 하잖아요.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, 우리 왜, 지금 이런 찐 표정 나오잖아요. 나올 수밖에 어떤 맛이냐면, 원래 약간 음. 이렇게 다가홍당묻혀지더 찐냐? 그서 여기 안에 지금 양념 소스 다 들어가 있어. 미안 <웃음> 하나 더 먹을게. 이게, 이게. 하나 냅어 응. 음. 음, 음. 어, 뭐야 그러니까, 면차하세요. 이렇게. 소불고기 <웃음> 음. 너무 맛있어서. 아빠 그래도 아빠 그냥 응. 야채 조금만 더 추가해서 먹으면 찌짐하게 응. 드실 수 있는 거맞아요 그리고 만약에 냉동, 냉장고를 열었는데 야채가 없어 그러면은 그래도 걱정하지 마세요 이미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너무 예쁘네 응. 어머나 여기서 보 짠. <웃음> 음. 자 끝까지 맛있죠 끝까지